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이방 벽지를 새로 새로 붙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실크 벽지 위에다가 바로 붙이는 벽지가 실크 벽지 바로 단열 실크 벽지예요. 단열 벽지가 제가 그동안 알았던 거는 베란다에 붙이는 그런 벽지들 뭐 벽돌 모양 이런 아니면 아예 빗무늬 이런거였는데 실크벽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실크벽지하고 겉모습이 똑같은 단열 실크벽지가 나왔어요 바로 에인데 얘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봤을때는 실크벽지 같아요 제가 댓글을 보다보니까 제가 뭐 따뜻해졌어요. 뭐 아, 정말 훈훈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온도계 쏴주세요.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온도계를 진짜로 샀어요. 바로 이렇게 적외선 온도계 인터넷에서 몇천 원대로 구입을 했어요. 싼 거는 되게 싸고 비싼 거 되게 비싼데, 일단은 잘 모르겠어서 이게 7천 얼마였나? 구청 얼마였나 하여튼 그런 거를 샀어요. 배송비 다 해서 구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확한 온도계도 있으니까 시공을 한 뒤에는 이 온도계로 몇 도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독립을 하겠다고 침대방으로 썼던 방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침대 위에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는데 그동안 떼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시공을 한다는 핑계로 정말 떼고 싶었던 이 그림들도 떼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위에 벽지가 뜯겼어요 여기 보시면 저 천장에 저기는 가구도 없었는데 왜 벽지가 뜯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이 방에다가 벽지 시공을 하게 되었거든요 시공 방법은 단열벽지랑 똑같아요 기존에 베란다에 설치했던 단열벽지하고 똑같은데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저는 이 외형의 모습이 지금 제가 이 붙인 실크벽지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먼저 시공을 할때이 벽면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붙였던 이런 그림들을 다 일단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기 전에 저 천장 부분을 보니까 천장 마감이 깨끗하지 않아서 이 천장하고, 천장 벽하고 맞닿는 부분에 깔끔하게 이게 잘린 게 아니라, 살짝 천장 위로 도배지가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안쪽, 벽 쪽으로 좀더 잘라내고, 이 단열 실크 벽실을 시공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에도 다 뜯어봤지만 <웃음> 위에 부분은 깔끔하게 다 뜯었어요 이제 요 실크 단열 벽지를 뜯을 건데 아 뜯기 전에 붙이기 전에 하나 더저 콘센트도 떼야 돼요 콘센트가 보시면 요 바닥에 콘센트 있잖아요 얘는 그냥 커버만 커버만 떼주시면 돼요 커버만 떼주시고 여기 맞춰서 완벽하지 않아도 붙이시면 얘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되거든요. 요 그러니까 부분은 꼭 콘센트 커버는 빼주시고 설치를 시작하세요. 자 이제 벽지를 붙이기에 앞서서 길이를 재야 하는데 길이는 항상 바닥에서부터 위로 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재주셔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길이를 쟀으면 이제 이 실크멤치를 꺼내서 자를 때확 자르면 이 장판도 다 잘려버리거든요. 절대로 쿡! 넣어서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살짝 그 다음 들어서 쭉! 하셔야 장판이 칼로 안 돼요. 이제 붙이기 시작해 볼게요 이 뒷면에 이영지를 아주 살짝만 뜯어내시고요 전체를 다 뜯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세모 모양 정도만 잘라내시고 이쪽을 먼저 붙일 거니까 끝에 이쪽을 먼저 않는데요? 진짜로 이 정도면 벽지 시공 굳이 실크 벽지로 안 해도 그냥 나 혼자 얘 붙이면 정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진짜 쉽게 쉽게 붙여져요. 제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잘랐나 봐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도 장판이 잘리면 안 되니까 살살 잘라서 떼줄게요. 여기를 막 자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진짜 막 칼질을 막 했는데 바로 이 장판으로 가려줄 거거든요. 보세요. 얘를 뜯고 이 장판 속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도 마무리 자 요렇게 한쪽 면이 다 붙여졌고요 이제 이쪽을 붙일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이쪽 면을 붙일 때 문제가 얘를 중심으로 할지 위를 중심으로 할지가 되게 고민이 되시잖아요 위에부분을 조금 여유롭게 붙이고 얘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붙여주세요 그래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위를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위는 조금 남게 붙이시고 위를 살짝 잘라주세요. 얘를 먼저 최대한으로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틈이 거의 없게 옆면을 최대한 틈 안보이게 제가 지금 이온도계로써봤는데 이쪽에 붙인 쪽하고 안 붙인 쪽하고 온도차가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 가까이서 여기 온도는 21.9 21.9 그대로 옮겨가서 여기 안 붙인 부분 21 음, 한... 0.9? 그러니까 1도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진짜로 자 여기 콘센트가 있어요 이거를 콘센트 모양대로 잘라주셔야 돼요 헐 칼보다 조금 나갔어요 했다. 이렇게 하면 가려지는데 안 보이죠? 다행이군요. 어? 헐!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저희 집에 곰팡이가 있다는 거를. Ooh.